이번에 공유드릴 승소 사례는 1회 조정기일 만에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복잡해 보였던 재산 관계를 합당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사안입니다. <목소리> 일단 우리 의뢰인 분이 이혼을 결심하였던 것은 이제 상대방의 폭언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당초 상담을 오셨을 때 상대방의 폭력성에 비해서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우려점이셨어요. 다만 저희는 실제 말씀을 들어보니 폭력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구성하고 이미 있는 자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우리 의뢰인 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폭력적인 상대방의 상대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명령이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 명령은 상대방의 퇴거, 접근 금지, 유무선 연락 금지 등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퇴거, 즉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까지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이제 퇴거 결정도 받게 된 사안인데요 피해자 보호명령은 여러 면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최종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의 신청서만으로 빠르게 임시 보호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즉시 보호하기에 용이하고요. 또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만일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임시 보호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대방이 위반 시에는 형사적인 제재,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에는 이제 경찰권이 개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는 전례상 전부 상대방이 퇴거를 하였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퇴거를 하면서 우리 의뢰 의뢰인분이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 받은 상대방이야 하면 이혼소송 본안에서도 아무래도 좀 인상이 상대방한테 안 좋죠 우리에게 유리하게 갖고 갈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안을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다. 어,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 만일 하게 되면 재산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주장을 제 하였던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이혼은 당연히 되죠. 다행히도 우리 의뢰인 분께서 어 상대방의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볼때 이혼 결심이 확보하셨기 때문에 이혼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그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공동 명의인 것도 있고 단독 명의인 것도 있는데 그 명의를 좀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다만 뭐 상대방이 본인만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정을 하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부터 재산 조회를 전반적으로 하여서 그 회신을 받았고요. 회신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러한 재산 분할 안을 조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원고는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왔고요. 피고 또한 이제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일부 정리하였고요. 다만 저희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두채 외에도 2억 5천만 원의 재산 분할 지급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라 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부동산 하나는 의뢰인분이 이제 실거주의 목적으로 공동명의인 것을 의뢰인분 단독명의로 갖고 오시게 되었고요. 다만 그에 따르는 이제 채무도 인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내가 실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소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부동산 명의를 갖고 오셨고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인수를 하셨죠. 그리고 그 부동산 두 개를 갖고 온것 외에도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 받으시면서 총 이익은 11억 원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재산 관계가 조금 복잡한 경우, 물론, 뭐, 판결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지만, 판결까지는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우리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합당한 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 조정을 끌어내는 것도 좋겠고요. 또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부동의하면, 이건 이혼 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소송이 조금 더 길어질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정리한 파탄 사유라든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바탕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합당하게 정리된 사항입니다.